자에레인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잘하고 왔어 나무 하다가 어딘지 모르겠다 는 나한테 있지 롱 로젠파이크 님이 마법처럼 구해오시면 좋을텐데 알면서 이러고 있죠 아무래도 유물이 있다는 걸 말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웃음> 아 알았어 해줄게 자 찾았다 얘들아 어디서 도대체 외뭐 어디서 그런걸 덥석떠서 구해오는거야 어디지? 아 저거 파르올론 파르올론 어? 파로 맞는데? 야, 지금 버그인가 보다 가면 좀 버그라는 소리 들렸었는데 그 사이 무슨 위험한일냐 하는거 아니지? 어허 자 시기가 적절한 것 같다 뭐야 원정대들도 엘프랑 자인도 왔네요 세종족이 함께 원정대 밀레시안인로젠타이가 함께 원정대라 역사상 처음인 조직이다 어 왔네요 팔을 흘론이라고 했어? <웃음> 그럴 수가? 어? 자, 뭐죠? 누구 기다리고 있나요? 왔나?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어, 왔나? 왔니? 자, 왔네요. 엘에임 페와 필리아 발레 사절이 도착했습니다. 벌써 이 모시고 오도록 해. 알겠습니다. 두분 들어오시죠. 올 자이언트는 저옷좀 바꿔서 오지 그랬어 아말 걸어봐 2, 3인간의 왕? 크흠 크흠 이곳은 인간의 왕성이군요 신기해라 말과 건축의 양씨 정말 단 나군요 어. 너랑 구매인가지 원정대 리러스 잘 행동해줘 뭐 어쩌라고 누구한테 말걸라고 지금? 바투르씨와 미르올씨 엘엔페아 먼 길로는 고생했습니다. 왕성에서 편히 쉬어 주세요. 환대보다는 본래 용모가 우선일것 같다. 2차 원정 대회를 편하게 말라오세요자 유물 찾았고 네개다 모였고요. 보자. 마을 돌아왔더니 아픈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아이구아이구아파아파졌구나 아이고 열병 아이고, 생겼죠. 대본은 나아졌는데 완전히 낫지는 나아졌다. 아, 표정 봐봐 너무 예쁘다. 또 다른 재앙이 올 거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우리 마을도 비슷했다. 키에네 무지하게 바빠지셨어. <웃음> 자, 역시 여기저기서 열병이 나오고 있죠. 신벌을 두려워한 모래와 눈의 땅에서 원조를 얻어낸 후 누구누구 땡땡이 품에서 완성되고 하나하나 된 유물은 흘러내 독과 병을 거어낸다 어, 자, 유물 네개 얻었으니까 그 완성 방법. 음... 전사는 아닌 것 같군 자 르웰린과 얘기해봅시다 인사 충분히 하왔더면 잠시 의견드려 될까요? 어... 예언이란 것을 내용으로 서역배에 다시 올것 같진 않다 어... 하나씩 찾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전조를 느낄만한 사람이라고? 전조가 있는 재앙이라면 반조이역할다는 재앙이 떠오르네요 한파와 대홍수요 원래 얼음을 뒤덮인 땅이 아니라 말을 들어봤다 한파, 홍수, 얼음, 물에 관련된 것 역시 그러면 알을 어 얘는 또 어떻게 알을 알고 있어? 쉐넌 알을. 허호 자. 자 태연으로도 두 인으로가 경계를 서고 있고요. <웃음> 나 네가 눈 앞에 있는 게 편하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 임무 완수 아, 미로를 너무 예쁘다. 취향이다 진짜 공중정원에서 르웰린과 대화를 하고 있다. 먼저 르엔 대화 정령 아를 먼저... 아, 이걸 다 쳐야 돼. 아르르... 케오 섬으로 가봐야겠다. 케오 섬타운에스 형님이 말해준 적 있다고? 제 정령 유저 얻을 수있게 실제 정령을 만난 적이 없다. 자아을 만들어가자. KO 삼. Let's go to KO. KO KO 이거 최종 보스는 크라켄 나올라나? 두두두 KO k 아를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안녕, 아를. 되게 오랜만에. 너도 어쩔 수 없이 2008년도에 만들어진 NPC인데 그런 거 치고는 예쁘구나 그래도. 누구시죠? 어쨌든 영아 로젠 파이크 치군는 역시 다 알아. 우리 밀리시안 다 알고 있어 역시. 얼마 전부터 저편 저 멍에서 물의 탄식이 환호가 들린다. 어, 즐거워 오래된 신기한 것들 이건 사그락거리는 소리네 데르르르웃음소리들리고 불안과 기대가 올라오고 있다 뭐지? 거부할 수 따를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요 바다 정령들이 기뻐하고 있다 어떤 말을 드려야 지 모르겠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분명하다 더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어 뭐지? 겁에 잔뜩 질린 기색이다 퀘어선의 미러홀과 대화 나가봅시다. 어있어 일단 너희도 이미 아 있구나. 아 뭐야? 야 오늘 또 역시 엄청 길구만 퀘스트가. 허 물의 정령이라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여정왕 신정돈이야그니까 여정왕 다른데 필요한 항구. 한국라면 쉐넌이라고 했지 쉐넌아쉐년이래 <웃음> 미안합니다 쉐넌 어렵다 케엔한구으로 가겠습니다 자쉐넌한국 let's 오랜만에 가네요 셰넌한국 쉐넌 셰넌한국 쉐넌 자 어디니 어디니 아 이쪽이 아니 이쪽이네 채나 하이 오랜만 하이 차지미 얼마에 방이지 그렇지, 폐스 돼가지고 신기한 조이잖아 보다시피 배는 탈수 없다고 서로 모르고 오지 않았을까? 나 보러 왔어. 역시 용꼬 있어라. 특이한 일, 특이한 일이라. 어, 좋다니, 어서 오세요. 나라 항해할 때 무지 잘해준 아저씨가 얼마 전에 지내 찾아왔거든. 요새 자꾸 배를 타면 신기한 게 잡히대. 온갖 물고기부터 유물이나 보석까지 잡힌다? 뭐지? 어허, 벨바스나 이레아에서 볼수 있는 법한 무기들, 물고기, 가오리, 개복치 고등어 같은 갈치들. <웃음> 뭐지, 왠지 기분 나쁠 꿈을 꾼다? 왠지 나 기분 나쁘게 왠 할아버지 목소리에 나한테 화를 내. 뭐지? 누구야? 유령선? 보물섬의 지도라, 흥미로운 얘기. 바다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자 바투로와 대화해보고요. 바다를 직접 나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노 해변에서 자그마한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본적 있다. 보자... 이 코앞에 있는 게바다인거 나도 알아. 보자. 라노 해변에서 바다를 볼 만한 사람이야. 원양어선이라... 카라젝! 카라젝! 어! 어! 어어걔걔걔인걔 아, 어인 지 알아? 걔어하걔 어, 누군지 아는데 걔 이름을 이름을 모르겠어, 걔. 나걔걔 이름까지 몰라. 하걔 누군지 알거든요? 누군지 알아.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 걔. 어딘 누군지 알아. 근데 이름 이름 뭐죠? 하 키스였나? 아 키스 아니다. 아아 이름 되게 특이했었는데. 이름 되게 특이했었는데. 아 이름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라노 해변에서 어 라노 해변. 어어 어. 원양어선. 누군지 알아. 근데 그 안경 쓰는 누군지 알아. 근데 이름을 기억했나. 이름이 머딘이구나. 아, 이제 알았네. 머딘. 자, 머딘이었어. 정말, 정말 어려웠다냐면, 어. 자, 머딘. 머디라... 라노. 야, 근데 원양어선이라는 게 있다는 걸 내가 깜빡하고 있었다그러보니까 옛날에 자주 갔었는데, 그리레 여기서 아마, 리레 그게 나왔죠? 그죠 릴레 바스타드 토마토 토마토 바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죠? 되게 오랜만이다. 원래 여기 배서 있지 않았근데 진짜 간만인데? 허이고이 얼마만이야? 되게 오랜만입니다. 머딘 1등항에서 머딘입니다. 배를 타러 오신 건가요? 별등일이라 특이한 연금술사들이 오기도 했고 표소서 낙수 없었던 것들 음 유물들. 직접 가서 보는 게어요자 무료 선원 지망생 분들에게 무료 승차하지만 선원 지망생 타이틀을 오시면은 허허 선원 지망생 아이고 또 이것 또또 타이틀 달이기인 선원 지망생 선원 지망생 선원 선원 지망생 자어 선으로 출발! 야, 여기 되게 오랜만에 본다. 이제 추억의 장소인데. 아직도 낚시한 사람 있으려나? 아직도? 아직 있으려나? 아직 있네요. 근데 진짜 없다. 이분도 퀘스트에 모신 것 같은데. 야, 여러분, 여기가 정말 옛날에 핫플레이스였거든요. 아, 기억, 야, 이건 좀 추억이 기억난다. 여기 진짜, 하, 아, 추억의 장소네, 이거. 페트라도 여기 오랜만에 보네요. 페트라. 특이한 문양, 어허, 장식품이라 얼마 탄 양말 죄다 쓸어갔거든. 쓸어갔다고? 어딘가 전부 사서 끝났다. 오자 어, 사재지간을 보니 이상한 사람이었데괘 쏠쏠하던 걸 직접 낚시해 보라. 아이고 낚시해야 돼. 이거 귀찮네 또. 아이고 이번에 왜 이렇게 생산 스킬들이 많냐 아별수 없지 뭐자 페트라 특별한 미끼통 아 이거 어쩔 수 없죠 뭐 귀찮지만 에, 낚시 해야겠죠? 저 아래 어떻게 들어가신건지 근데? 아니 저 아래 어떻게 들어가신거죠 저분? 아 되게 오랜만이다 요즘에 뭐 여기 나오는 것들 뭐 좋은거 별로 없죠? 그쵸? 나에겐 과자 쪼가리 먹었지 자 오케이 얻었어 얻었어 이모환 소! 인벤토리 정말 정말 이거... 진짜 좀정리야겠다공중정원 다시 공중정원 가겠습니다. 라흐로 가겠습니다. 잘 있어, 정양어선 즐거웠어, 안녕. 즐거웠어. 정말 아, 이거 인벤토리 말정 버려. 인절면 깎아 말고, 아예 안 먹었다니까. 진짜 먹은 게 없어요. 그때 나 일찍 끝날 줄 알았어 방송이. 아 방송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그 망할 아이스홈 그 때문에 진짜. 아이스홈 진짜. 씨. 극혐. 정말 정말 극혐. 여태까지 했던 아 여태까지 했던 퀘스트들 중에서 가장 극혐이었던 거아요 자 공중정원 렛츠고 왔어요 왔어요 로젠파이크가 왔어요 싱싱한 로젠파이크가 왔습니다 조상 어때?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헤일같은걸까? 벨바스 쪽에서 서신을보이 확인해볼게 모르비스라는 왕정연금술사 모르비스는 누구냐? 사인의 밭에? 최초의 사인의 밭은 도렌! 헬베티우스 레녹스 모리비스 도렌과 모리비스 아, 헬베티우스 레녹스 죽었죠 뭐다 만나봤지만 어... 여자야 이 사람도 다에 너무 많은 애들을 겪었으니까 이런저런 싫어한다는 게 극소수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조수와 둘이 지내나 봐어 설마 연금술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은 신이나 유물과는 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그 조, 종족들과 힘 어, 스파크도 팔월레 고대 화에 관련된 것, 그녀의 옛 종족들의 힘을 연금술 보건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시당시각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힘이 작동하는 방식과 현상을 중점으로 본다. 보자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지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음. 재밌지 않나요? 어허. 인간들의 개성이 강하잖아요 자 미래올시는 인간들이 어 장서관출이 허가 어 감사하죠 두분장서를 가보실 수 있도록 해둘게요 로젠파이크 유물은 연금술에 맞게 왔다 어딨지? 연구실이 어디죠 타라 북쪽에 있다 호우호우 호우, 호우. 자 타라 북쪽이다 하네요 한번 가볼까요? 어 4인의 밭에 과연 맞지면나는그 연금술사 누굴까요? 조수랑 둘이 있다고? 뭘까? 뭘까? 뭘까? 타라에서 모르비스 연구실 찾기라고 돼있는데 타라 북쪽이라고? 어디지?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어, 이따 이따 차 차다. 이게 이게 연구실이야? 아, 이 너무 어렵다. 자, 들어갈까? 미션 님, 들어가겠습니다. 야, 타라 밖에서 봤던 거랑더더 더 큰데 안쪽이? 자, 어 안쪽에 화덕도 있고요. 연금술 이렇게 뭐 이런 것 저런 거다 있습니다. 오, 오 어, 뭐야, 좋아요. 밭에 연구시 인기적 느껴지 않는다 꽤 자리를 비운 것 같다. 유물들기적합한 감정을 찾아보자 얘는 왜, 잡... 왜, 얘는 왜 잡는 거야 이거 이건 뭐야 왜 쥐가 이런 데 있는 거야 쥐가 딱 봐도 화난지 배고픈지 왠지 모르게 신이 난지 자 지도 여기를 결실 글씨 그림들그 읽고 포구 유물 올려둘것 같지 않 찝찝하다 볼까요 여기도 또있고요 유물을 두기엔 부족해 보인다. 저도 거의 반욕하면서 잡았어요. 되게 빨리 잡으셨는데? 필요한 것들 유물의 완성. 바테 신의 유물. 파르올론의 저주. 반적 파르올론 벨바스트. 이동경를 표시한 것 같은. 오우. 쥐. 해부시험까지 했네요. 르렌님 하이. 수 땅도 하이 인사 만 해주고 식탁 뭐지 여러 명 사용한 것 치고는 두명 의자 대열 온도 먼지투성이다 몇 가지 음식 빼고는 나머진다 가짜 음식 모형이다 어 뭐지 사이코패스인가 약간 약간 이상한데 어 정태신 여섯에 안녕하세요 로리 서버 뉴트는 내전 네. 네, 뉴트 서버입니다. 반죽였어, 에딩과 반죽, 반죽이 나 에딩과 동족들. 어? 어니? 검은 달의 게단가 동일한 모양 하고 있다. 뭐지? 설마 얘가 맨체 모르피가 모르게, 모르핀가 설마? 이렇게 반전이? 홍수를 일으키는 법, 벨바스테 시경. 바다의 신, 신비의 섬. 어 낙서 별 의미 없다만 뭐야 얘 어디서 본것 같은데 <웃음> 낙서 보소 <웃음> 저걸 <웃음> 저걸 저렇게 했네 아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이고 이런 씨. 자 일단 깼고요 음 연구실에서 얻은 자료 확인 열병에 대한 대용수 이문양 분명. 허허, 그냥 유물을 두고 가기가 내키지 않는다. 직접 만나보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할것 같다. 자, 당연히 만나봐야지, 여러분 또. 어, 뭐 무지개 케이크? 이게 갑자기 왜 나와? 누가 이런 걸? 그 모르비스란 자 케이크를 좋아한다 하더군요. 아, 센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왠지 모르피 개같은데 모르비스라는 자가 어, 케이크를 올려도 혹시만 상황에 대비해두자 자 케이크를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케이크는 뭐 이거 왜또 나온거죠 이런거 케이크 역시 음식은 역시 책상 위에 올려놔야 지 않을까요 그면 그죠? 뭐야 이거 안돼? 아니, 케이크를 올려놓은 데가 여기지, 어디야, 그러면은? 케이크 땅바위 놓을 거야? 케이크. 그래, 책상이, 여기다. 올때 케이크 사올 것. 오늘의 할 일, 청소하기! 자주 하는 것 같진 않다. 뭐, 여기다가 케이크를 두자고? 자또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쪽에 뭐가 있고요. 알수 없는 액체가 들어온 마트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어... 조사, 조사, 또 조사. 어따 조사가 왔네. 이 물병에 남긴 게 뭘까? 잘다듬어진 마리오네트가 보이요 마리오네트 가어 있어? 안 보이는데? 책과 약품들이라. 음. 다른 걸저 어, 잠깐만. 잠깐만, 저 위에 뭐가 있는데. 저, 저거, 저거, 저거, 판 아니야? 판? 야, 판, 네가 거기 왜 있냐? 판이 여기 왜 있어? 수상할세. 아직 마르지 않은 술이 묻어 있다. 어 자, 케이크를. 곳곳에. 거치게 물을 두들려서 울려서 하겠다. 쾅콩콩콩콩 어, 뭐지, 뭐지, 뭐지? 아 왔네요, 애들 또. 나는 미로리존이가 미로리려 나와야지. 판과 로나는 유명인이니까요. 로빈어 서세요. 자, 인간 자신의 왕을 잘 배신해 오해인 거 아니야? 미션진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경하고 있죠. 다들, <웃음> 어, 뭐야? 얘야, 니들 여기 있어. 야, 니들 여기 왜 있어? 아니, 이것들 혹시나 했는데, 당신들은... 아니, 혹시나 했는데, 이 사람 설마 아줌아 할머니였어? 할머니였는데 젊어진 거야. 지금 설마 영... 모드피드리아나라스라고 소개한 여자가 어 적게 심한 당신 여기 있어? 아 할머니였어? 되게 젊어 보이는데? 상당히 대범하잖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말이야 히히히. 영 남의 집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럼 설마 설마 여기 당신 연구실? 자또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영어 흔한 줄 알아? 어. 내 진짜 이름을 말해드리도록 하지. 내 이름은 모르비스. 너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대단 연금사. 우리에기 연금술사란 척현님밖에 없어 이 자식아. 어? 모두 다 전부 다알것 같지만 대접을 해야겠지 내친구들도 말이야. 이 유물은 이 모르 모르님께서 가져가 있어요 모르비스. 탈레 길렀다. 어... 어... 어... 어, 가자 탈레. 음.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해. 뭐야, 뭐야, 뭐야. 뭐지, 뭐지? 나의 의미의 효과를 보유했다. 뭐야,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저거. 도발이구나? 아, 어떤 쥐들이 왜 이렇게 많나 싶었다. 짜식들쥐 있으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 어쩔 건데. 아니, 어떻게 바테가 이렇게. 어떻게 바테가 이렇게 배화할 때릴 수가 있죠? 허허 이거 참 끝난거 아니야 지금? 계속 나오네 예스더 있나 더 있나? 아 얘들 좀 어떻게 해봐! 해롭지만 익숙한 기운 뭐지? 야얘좀 어떻게 해봐라 좀 귀찮다 이거 또. 아따야 진짜 원거리에서 공격하면 되겠죠? 원거리 공격 공격 공격 이 기운은 분명 아는 기운인가? 자, 언제까지 와야 돼? 이거, 아이고, 지적이라 불렸던 그때와 비슷한 운이 기적이라고. 뭐, 뭘, 뭘 말하는 거야? 대체 따샤, 따샤. 됐다 공격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깨닫게 된것 같다 그치니까 좋아요 연구실 앞에 파트라 대화 어 나쁜 사람들 맞죠 동물대가 아야 그래 믿었던 신하가 나쁜 놈 이었어 알고 보니까 빠르게 LA를 만나러 가자 라흐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동해, 이동해. 빨리 이동해. 빨리 중정에서다빨가 대화. 보자.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어 뭐야 지금 저다 오셨네 단톡방 그런 다음 인사해야겠다